<웃음> 여러분들! 네. 네! 유비볼 준비 되셨습니까? 네! <웃음> 잘나왔다는데 아... 아... 아... 아... 아... 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 많이고. 만가, 네, 만가. 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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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이 햇빵, 햇빵, 진짜 하 어. 역시 비타 강아지 같아. 강지대체적으로다 <웃음> 귀여워. 응. <웃음> <웃음> 야 색감은 이 진짜 근데안내 같다 나막안내데 어. 나 <웃음> <웃음> 아, 오, 잘나왔구몇 아아 개를 통과야 오늘? <웃음> 근데 <웃음> 점점 내려갔어. 하겠 <웃음> s <It's me! 웃음> <웃음>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오, 오, 어 오, 어. 어. 안 끊는 듯! 일단 <웃음> 다 뿌리고 왔네 응. 팔찬띠 그거 보고 있는데? <웃음> 팔찬띠 빨갛게 기대를 해야지 빨갛게 그게 완전 진짜? 그냥 유... 팔, 팔 빼서 골쩍으로 와 어린애처럼! <웃음> 와 어린애처럼! <웃음> <웃음> 난 내일 아안 잤다 <아니겠다. 웃음> 장 머리색 음, 아 하이라이트나 하이라이트 어디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야. 스포츠는 얼마나 거리한 거야요 어리도오다귀여리도리도 오리도 오리도 오리도 오리도 오리도 오리도 오리도 오리 만도 대만도 렇다 먼저 화이팅! 이번 앨범 대박. 다들 수고하셨어요. 동희 형 마지막으로서 엔딩 음. 요정으로서. 어 예, 이번에 엔딩 요정으로서 한마디하자면 저희 일단 모두 정말 즐겁게 촬영한 만큼 예,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많이 음. 보여드리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야! 야! 와! 와! 앨범 활동 어, 무사히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 <웃음>